안녕하세요 여러분 록스입니다 자, 핫하고 핫했던 미스 레몬이 우로보스의 프로젝트로 막을 내렸습니다 후속작을 암시하며 게임이 끝이 났는데요 근데 네, 미스레몬2가 나왔다고 합니다 바로 유튜버 하츠님이 만들어 주신 영상인데요 퀄리티가 너무 좋아서 하츠님의 영상 미스레몬2를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미스레몬의 이야기는 하츠님의 채널에 있으니 가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영상 보러 갈까요? 렛츠끼릿자 영상 시작합니다 와, 뭐야, 페어가 된 미스 레몬 게임 시작 배경입니다. 부러진 간판의 거미줄. 와, 완전히 페어가 됐군요. 우와, 방까지 페어가 됐습니다. 헉! 거미 미스 레몬 등장했습니다. 우로보로스가, 아. 와, 그래도 back 기억을 to 조금 갖고 있는 미스 레몬입니다. I'll give you some expensive data. I'll store m 우로보로스가 아직 find the p 고 e c e s of Louis. 체들을 s 아야 되나 보네요. 오 o 아 이게 바이러스 레몬이라고 합니다 우와 완전 웅장한데 목소리도 엄청 무서워요 아 세번의 기회 중 한번이라도 성공하면 이긴다고 합니다 아 색깔을 기억해서 맞추는 것 같아요 오케이 어 아니지 노란색 빨간색인데 어 일단 첫 게임 바로 실패했고요 두번째 기회입니다 보라색, 파란색, 녹색, 주황색, 빨간색. 녹색, 보라색, 청색, 녹색. 아, 오케이. 녹색. 오, 어, 잘 가고 있습니다. 녹색. 아니지. 파란색 아니었나요? 아, 틀렸다. 어, 너무 긴데? 어, 꽤 어렵습니다. 근데 네, 순서가 있어. 오케이. 어, 차례대로. 두레미파솔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오호 너무 긴데요 자 순서대로 반대로 오케이 보라색, 녹색, 빨간색, 주황색 오케이 잘 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보라색이죠 오케이 야잘 성공했네요 오 프로젝트 우로보로스가 나왔습니다 오 복구 시도가 실패하고 있다고 하죠 오 성공했다 오! 우로보루스 드디어 나왔습니다 우와 레몬이랑 토마토가 합쳐진 모습인데요 헉. 우와 아군입니다 아 듣고 있나봐 오! 왜 응원한다고 하지? 아 루이스의 다리를 줬습니다 아 아군 우로보루스랑 적군 우로보루스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자 두번째 페이지 시작입니다 오 눈이 하나 더 생긴 거미 미스레모. 음 이어지네요. 자 다른 방으로 이동합니다. 아 빨리 메모리를 찾아줘야 되구나 지금 몸은 찾았지만 기억은 못 찾아서 의식이 흐릿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음 오케이 오케이 우와 이번엔 바이러스의 종류 하나죠 랜섬웨어 레몬이 나온다고 합니다 오오 오, 다리를 클릭했더니 또 지지직거리면서 오오 오! 야 이번 생긴 거왜 이렇게 웅장하고 멋있지? 랜섬네요. 미스레몬이라고 합니다. 와, 좋다. 아 이거 약간 루시아 게임이랑 비슷하네요. 오케이 딱세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우와, 너무 가른데요? 오, 창. 오, 잘 피하는 주인공. 자, 세사스가 해골. 엑스표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치? 잘 피하고 있는 친구 우와 진짜 빡세다 루시아도 이렇게까지 안박세거든요오 진짜 잘 피하는데요? 우 진짜 빡세다 야 투가 진짜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어 요 우와 이거 못 피하지 야 세사세리 새끼나. 쇠쇠쇠... 우와 야 너무 많이 오 이제 마지막 기회입니다 눈까지 날아갔어 마지막 기회 아 너무 빡치다 쇠사슬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거의 이거 운빨로 피해야겠는데요 자오 성공했다 야 드디어 성공한 주인공 랜섬웨어의 공격을 피해버렸죠 오 새롭게 나타난 미스레몬입니다 야 방패 모습을 하고 있는 미스레몬 오 아, 변형을 막던 데이터라고 합니다. 우로보로스의 복수를 꼭 하겠습니다. 드디어 루이스의 신체를 찾았습니다. 뇌를 찾았죠. 와, 영상은 이러면서 끝이 나고 이제 다음 챕터로 넘어가는데, 이 영상은 또 다른 미스레몬 스토리라고 하죠. <목소리> 아 뭐야 주인공이 문제를 계속해서 틀립니다 오 뭐야 이게 오 에이 뭐야 이게 엄청 많이 틀리는 건가 계속 틀렸다고 나오네요 소리가. 이이 몇번 틀리는 거야 야, 이 정도면 정규 꼴등이야 오 1004번을 틀렸습니다 오 두려워하지 말래요 1004번 오! 1004번을 틀렸더니 진짜 천사 미스레문이 나왔습니다 우와 감이 날 소환해. 미쳤다 오 이겨내면 사도가 될수 있다고 하네요 야 퀄리티 미쳤습니다 하츠 영상입니다 오케이 창이 나오고 빛이 나옵니다 오 눈이 나오면 아무것도 안보입니다 오, 깃털들이 날라오고 천사 링과 성기사 창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 미쳤다 오케이, 잘 피하고 있습니다 오 야, 랜섬웨어급으로 좀 어려운 난이도죠 에이? 오 조심하래요, 오이고또 빛이 나오죠? 이명이 들리면서 눈이 안보입니다 선광탄이랑 비슷하네요 오, 근데 잘 피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도 약간 랜섬이 하고, 오! 이것도 빡세네요. 오. 분위기가 무섭지 않은데, 천사 레몬의 생김새가 눈이 여러 개야. 오, 잘 피하고 있습니다. 약간 성광강과, 어, 착, 차... 오, 뭐야, 이거! 이거 어떻게 피해? 오? 어? 당연못 피하지. 어? 뭔 소리야? 우와, 손이 터지면서 끝이 났습니다. 우와. <웃음> 야, 이번 챕터는 귀여운 미스레몬을 만드셨다고 합니다 자 릴리스죠 귀여운 릴리스가 <웃음> 생긴 것부터 귀엽습니다 하하하하자시면에 <웃음> 갇혔던 릴리스가 아 귀엽게 춤을 추면서 하하하 <웃음> 야아무래던 미스레몬과 다르게 좀 귀엽게 표현이 되니까 좋네요 오, 이 친구 토마토죠? 아, 일단 게임 먼저 보여주고 귀여운 버전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와... 무섭게 신체들을 먹고 있는데 귀여운 디바우어 버전은 오, 이것도 징그러운 것 같은데? 칼로... 아, 뭐야! 아, 귀엽게 딸기 케이크였습니다. 아, 완전 귀여운데? <웃음> 아, 뭐야 케이크였구나. 그러면서 귀엽게 <웃음> 케이크를 먹여주는 주인공. 야 게임이 이런 거였으면 뭐 되게 청순한 게임이 되었겠죠. 하지만 실상은 다른 게임이죠 원래. 오, 뭐야. 저하면서 <웃음> 게임 끝이 납니다. 오, 소울리터까지 나왔습니다. 오, 독을 먹이면 게임 끝났죠? 오호, 이러면서 게임 끝이 나는데 귀여운 거는, <웃음> 목소리까지 귀여워졌습니다. <웃음> 독을 먹이니까 콜록콜록 하네요. 아, 귀엽네. 아니, <웃음> 어, 이거 미니게임을 굉장히 애니메이션으로 잘 만들어주셨습니다. 자, 독만 먹이는 나쁜 주인공. 계속 콜록거리는 토마토. 오우. 오! 글리치가 나오면서? 뭐야? 오! 토킹준이 됐습니다! <웃음> 구독과 좋아요 눌러달라면서 영상 끝이 나네요. 와! 화치님 영상 대박입니다.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 미스레몬 영상 들고 올테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